모두모두 모두 모였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러 온 안전 선생님이에요. 그럼 안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부터 할까요? 모두 배꼽 손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웃음> 와 친구들을 만나니까 안전 선생님이 기분이 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안전선생님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나요? 음...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춤이라 안전선생님이 기쁠 때만 추는 춤이에요. 이 춤을 추고 나면 기분도 정말 좋아지거든요. 어? 안전춤을 보고 싶다고요? 좋아요!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안전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복도에선 걸어가요 사뿐사뿐 줄을 서서 걸어가요 차례차례 계단에선 걸어가요 한걸음씩 어때요? 안전 선생님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춤인데요. 안전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의 기분도 더더더 더, 더 좋아졌나요? 그래요. 오늘 인형극을 보고 나면 안전 선생님이 왜이 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춤이라고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인형극인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안전선생님이랑 함께 만나볼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인형극의 제목은 바로바로 뒤죽박죽 바로 곤충나라예요 제목만 들어도 정말 재밌지 않나요? <웃음>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공연을 더욱 재미있게 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약속을 해야 하는데 <웃음> 약속할 수 있죠? 그럼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첫째! 첫째! 떠들지 않는다! 공연이 시작하면 입이 끈질 끈질 끈질 끈질 끈질 옆 친구하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우와, 그러면 재밌는 공연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응,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다음 둘째! 둘째! 일어나지 않는다!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근질근질근질근질 끈질, 어, 어질잘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서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뒤에 친구들이 공연을 잘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연 중에는 일어서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셋! 음악이 나오면 박수를 친다! 공연 중간중간 신나는 음악이 나올 텐데요. 이 가만히 있지 말고 박자에 맞춰서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보면 공연이 더욱 재밌어져요. <웃음> 자, 그럼 모두 양손을 하늘 높이 들고 제가 시작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는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아, 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수!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만 다할 거야 모두 내 맘대로 하고 말 거야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뭐라고 그러지 마 알았어? 알았냐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내 인형 줘 인형? 없는데? 어서 가져와 어서 가져와 <웃음> 장난 그만하고 어서 줘 어서 줘 <웃음> 인형 없다니까 너 자꾸 그러면 선생님께 다 말씀드린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기 뭐야 저기 올려놓으면 어떡해 저걸 밟고 올라가서 내리면 되지 니가. 선생님이 <웃음> 책상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하셨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나 간다, 메롱. <웃음> 우리 너 두고 봐. 어. 레비야, 선생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괜찮니? 우리가 제가 가지고 들던 인형을 저기 위에 올렸어요. <웃음>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울지 말고 뚝! 네! 선생님! 부르셨어요? 구리야 선생님은 구리가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래 그럼 구리도 12시까지 자유선택 활동하고 있으렴 네치 아, 아, 아, 아. 모두 나만 미워해 아아 <웃음> 아, 졸려 아, 잠이나 자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시끄러. 아! 어? 여기가 어디지? 야 d i 겨 아, 아, 어, 아! 개미잖아. 개미야, 어디가? 개미야! h Oh! Oh! Oh! Oh! Oh! Oh! Oh! 두리곤제좀 있어. 점프하려고 준비아 씨. 점프할 거야. 쌓이버 몰라. 려 아, 조심해. 오, 오, 아야, 아우, 오, 잡았어. 어, 아유.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위험해. 아 어, 벌레스 어.. 네.. 어.. 어.. 나 전체.. 퇴자가 아는 거야.. 어.. 에벌레 어.. 감사의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에벌레 oh he 어! 어허! 어, 어 잘가! 어, 안녕! 조심해! 어, 어.. 어 맞다! 그런데 세 번째 별은 언제 올라올까? 어.. 어.. 어. 어 고개를 갸우 거리는 거야 지금 살펴보는 거야. 어!! 와 저게 별이 있다. 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 걸 별이 하나 둘. 어 잠깐만 둘 다음에 뭐였지? 잠깐 잠깐만 별이 하나 둘. 어..... 어 네.. 네신가 아닌데 그어그 어, 그 전에 어아3 아하하자 아 정말 아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어어아아아 어, 어. 아, 아! 아, 누구야? 아! 아이! 어, 앞을 어, 보고 아. 잘 다녀야지. 어어어 갑자기야. 어, 어, 너 그러잖아. 어어어 어, 어, 어, 미.. 미안.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어? 아 여기 어, 여긴 뒤죽박죽 곤충나라야 <웃음> 난 이제 집으로 갈수 있어 수고해 <웃음> 수고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보니 너 아직 별 하나도 못 구했구나 별? 별?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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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죽박죽 나라의 친구들은 허구한 날 넘어지고 부딪치고 떨어지고 다치는 일이 많아 왜냐면 안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곤충 친구들을 다치지 않게 도와줘봐 그러면 나처럼 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별세 개를 모아야 집으로 갈 수가 있어 알았지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이, 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곤충들을 다치지 않게 도와줘야 별을 모을 수 있다고? 그리고 별세 개를 모아야 집에 간다고? 아이 참,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야호 빙야! 어? 아까 그 개미잖아? 야, 개미야! 잠깐만 나좀봐아 아, 뭐야 아까부터 둘이 손잡고 뛰어만 다니고 그러니까 부딪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지 헉? 아 그래 맞아 곤충 친구들을 다치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고 그랬지 야호 어또 나온다 잠깐 개미야, 이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자, 으, 아. 넌 여기. 그리고 으, 아, 아, 아,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아, 넌 여기. 그리고 걸어서 천천히, 천천히. 그래, 잘했어. 또 손을 잡고 다니면 재밌을지는 몰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웃음> 그래, 천천히, 천천히. 잘했어! <웃음> 조심히 잘 가! 우와! 별이다! 아, 별 하나를 얻었어! <웃음> 아? 이제 또 누굴 도와줘야지? 아? 아 저쪽으로 가볼까? <웃음> 아, 배도 고프고 집에도 가고 싶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어? 달팽이다 어? 우와 <웃음> 잘 타는걸? 재밌겠다 어? 달팽아 거기로 올라가면 위험해 아우 아우 아참 그럴 줄 알았어 자 읏. 자, 미끄럼을 탈 때는 거꾸로 올라가면 안돼 위에서 내려오는 친구와 부딪히잖아 여기로 천천히 올라가야지 어? 그리고 아래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에 앉아서 내려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 잘했어 <웃음> 안녕, 잘가 응? 어? 아, 참, 별 야, 달팽아 별은 주고 가야지 우와! 두번째 별이다 아 친구들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일 생각보다 쉽고 즐거운걸 이제 별 하나만 더 구하면 집으로 갈수 있어 이번엔 누굴 안전하게 도와줄까? 어? 개구리 아저씨다 개구리 아저씨 혹시 곤충 친구들 못보셨어요? 아, 꿀꺽, 꿀꺽. 아, 그만 좀 드시고요. 곤충 친구들 못 보셨냐고요. 말하고 싶으면, 꿀꺽, 꿀꺽. 계속 먹기만, 꿀꺽. 아이 참, 그만 좀 드. 아, 아저씨, 그건 물감이잖아요. 아무거나 막 드시면 어떡해요. 아, 스며나, 꿀꺽, 꿀꺽. 빨주노스 바람. 꿀꺽 아 아저씨 그러다가 배 터지겠어요 지금 아저씨 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꿀꺽 꿀꺽 다먹 꿀꺽 괜찮아 꿀꺽 아저씨 아, 아저씨 뭐? 그만 드시라니까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뭐? 아저씨. 뭐? 나보구나 어? 선생님도 뒤죽박죽 곤충 나라로 오셨네요? 뭐? 뒤죽박죽 나라? 여기는 어린이 집이잖아. 네? 어린이 집이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 와! 선생님 반가워요. 아이고. <웃음> 아이고. 나도 우리 반가워. 무슨 꿈을 꿨길래. 엄마 오실 시간 됐으니까 어서 가방 챙겨야지 하 <웃음> 네, 선생님! <웃음> 어? 내가 정말 꿈을 꾼 건가? 흠? <웃음> 어, 구리야! 어디가! 아, 기쁜 반은 여기야! 구리야! 어 구리야! 오, 구리야! 피기야, 오늘부터 기쁜 반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자! 네, <웃음> 선생님! 아직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왔네. 그럼 친구들 올 때까지 동화책 보고 있을래? 어, 아, 네, 선생님. 아, 아, 아, 아, 어, 어, 들어봐, 저기 올려줘, 곰, 곰돌이. 어, 어, 어, 곰돌이 인형이다. 어, 자, 어, 자, 책상 위 높, 높으니까 아, 제발. 어, 아, 아, 아, 아. 따따따따 아기 개구리가 아, 더, 아, 고양이를 보고 아, 깜짝 놀라 물속으로 풍덩 날라라 어? 야! 위험해! 말도 안돼네가날 받은 거야? 어쨌든 고마워 어! 어! 어, 어 큰일날 뻔했다! 아 어, 정말 고마워! 어. 야! 책상에서 떨어지면 다친다고! 어! 돼지! 너? 응? 어? 왜? 어? 이상하다.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응? 어? 응? 어? 응? 어? 어, 음... 어? 어 그래. 뒤쪽 박죽 곤충네라. 우와! 너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구나. <웃음> 어, 야, 그런데, 너 책상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어, 어, 그게, 깜빡했네. <웃음> 아,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요 계단에서 뛰어가면 넘어져요 친구들과 위험한 장난 안 돼요 안전하게 행동하면 다치지 않아요 우리는 안전을 잘 지키는 안전지킴이 되어요 지켜요 지켜 그러면 좋아요 좋아 지켜요, 지켜, 그러면 좋아요. 좋아. 지켜요, 지켜, 그러면 좋아요. 좋아. 지켜요, 지켜, 그러면 좋아요. 복도에선 걸어가요, 사뿐사뿐. 사뿐. 줄을 서서 걸어가요, 차례차례. 차례. 계단에선 걸어가요, 한 걸음씩. 안전약속 우리 모두 지켜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 안 돼요. 안,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 지켜요. 지켜. 그러면 좋아요. <웃음> 친구들, 오늘 인형극 재미있게 잘 봤나요? 음. 친구들이 인형극을 재미있게 본것 같아서 안전 선생님의 기분이 이만큼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재밌는 인형극의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나요? 오, 그래요. 뒤쪽박죽 곤충나라예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모습으로 인형극을 잘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전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친구들도 잘 생각해보고 맞춰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계단이나 복도를 다닐 때 친구 손을 잡고 마구마구 뛰어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안전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개미! 딩동댕동! 개미였지요? 친구들, 개미가 한걸 보고 나니까 우리는 계단이나 복도를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잘 알겠지요? 그래요. 차례차례 천천히 걸어 다녀야겠죠? 친구들이 꼭꼭 기억할 수 있도록 안전 선생님이랑 함께 말해 볼까요? 계단이나 복도를 다닐 때는 차례차례 천천히 걸어 다녀요.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끄럼틀을 탈때 거꾸로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달팽이 딩동댕동 맞아요 달팽이였어요 달팽이는 계단이 아니고 미끄럼틀로 거꾸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친구와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미끄럼틀을 탈 때는 어떻게 타야 안전할까요? 음 계단으로 올라가서 엉덩이로 앉아서 내려와야 아주 안전하게 탈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꼭꼭 기억할 수 있도록 안전선생님이랑 함께 말해볼까요? 미끄럼틀을 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엉덩이로 앉아서 내려와요. 음, 아주 잘했어요. <웃음>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누가 곰인형을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까요? 자, 하나, 둘, 셋! 구리! 딩동댕동! 구리였지요? <웃음> 장난꾸러기 구리가 레비의 인형을 뺏어서 높은 곳에 올려놓았어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인형, 장난감, 블록을 꺼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책상 위로, 교구장 위로 올라가서 꺼내면 될까요? 음, 그렇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에는 선생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친구들이 꼭꼭 기억할 수 있도록 안전 선생님이랑 함께 말해볼까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에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우와! 잘했어요, 친구들! 재미있는 안전인형극! 뒤죽박죽 곤충나라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안전지킴이가 됐어요. 안전지킴이가 되면 나의 안전과 친구들의 안전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안전지킴이가 됐으니까 안전선생님이 안전지킴이 인사를 알려줄 거예요. 큰 소리로 안전지킴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손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안전지킴이 인사를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안전지킴이!